주인공이 위기에 처하자 로스카는 직접 힘을 써가며 주인공을 구하고 이 여파로 힘을 잃은 대지에는 이상공백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상공백은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상공으로 올라가서 하늘을불빛으로 뒤덮었으며 플레이어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조사하지만 그저 사상 최강의 소울오커그 녀석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막연한 대답만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플레이어를 조용히 지켜보던 이유는 간만에 불러서 입을 여는데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막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고보자... 이상공백에 대한 조사가 얼쭉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난 뒤이오는 때가 되었다며 플레이어를 다시 불러서 이상공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상공백은 책을 열어 뒤섞인 세계의 잔류에너지가 뭉친 것이고 잔류에너지는 정체성이 없기에 주변에 강했던 적들을 흉내냅니다. 음, 과연 맞는 말이긴 하군요. 대부분의 에너지는 하늘로 향했기에 지금까지 보아온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이 별에 존재했던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을 포함해 가장 강력했던 존재를 흉내내려고 합니다. 이오의 강력했던 존재를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부르며 강대했던 두 존재의 격돌로 뒤섞일 수 없는 힘이 뒤섞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록되기 전에 사라져서 목적이 무엇인지 는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하늘이 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정신병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의 녀석에 의해 해결되긴 했던 현상이었기에 그때의 경험을 지닌 사람을 찾아 떠나 나서라고 합니다. 과거 2 3 공백 이후 금빛 하늘이 넓어져가고 그 아래에는 물질들이 성분을 바꾸며 사람들은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자 별섬 리그는 사상 최강의 소울워커 테네브리스를 필두로 한 소수 정예의 부대를 하늘로 파견보내 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 별섬 리그 수뇌부인 오더 오브 로드는 지금까지의 화려한 행적으로 최강의 소울워커 테네브리스의 재림이나니 최초의 소울워커이자 별섬 리그의 창시자인 로드의 차기 후보라니 하며 온갖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플레이어에게 급빛 하늘을 해결하라고 지시합니다. 아주 그냥 사람 싸우는 데는 도 같았어요. 하지만 비밀리에 해결해야 하는 일이니만큼 전폭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었고 세니아의 유도에 따라 6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스카이크래프트로 상공으로 떠나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플레이어를 태워주어야 했지만 젊은 나이에 죽고 싶지 않다며 대성통곡하는 눈반가 아진이었습니다. 부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성의 남자 빌리의 미남계를 이용하여 굴복시켰고 그런 아진을 보며 저럴수록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할텐데 하며 안쓰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커와 주인공 그리고 미남계에 빠진 아진은 이번 사태의 원흉인 요새에 도착하고 주변이 온통 금빛인 요새에 넋을 잃을 뻔하지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에 잘못될 경우 넷별 각오를 하며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세니아로부터 해당 영역을 골든 시타텔로 명명하고 잘릴 각오로 보낸 과거의 기록이 담긴 기밀문서를 전달받게 됩니다. 대량의 에너지를 가진 넷의 개체가 있고 이들의 처치할 시 비밀 입구가 열리면 넷의 에너지를 압도하는 하나의 개체가 있는데 적대감이 충만하여 제거해야만 하고 처치식 금빛이 하는 현상이 종료된다는 이야기로 까놓고 말해서 다 때려 부수면 된다는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플레이어는 참 알기 쉬운 짓이 간복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앞을 막아서는 금빛의 존재들과 격돌하게 됩니다. 과거에 한번 일어났었던 금빛의 전조 현상 테네브리스가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정보가 너무 없는 상황에 별승리그의 상층부는 주인공에게 단신 우리 현상을 정리하고 오라는 어이없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미지의 영역에 발을 디딘 주인공의 앞에는 잔류에너지가 흉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존재들이 막아서고 있었고 주인공의 인색이 변해 무언가 또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 공백으로부터 이어진 과거의 발자취 끝! 이스트릭 트레이드! 골든 시타테리였습니다